안녕하세요, 쩡조입니다 템을 다 뺏겨서 마음토 먹었고요 어, 이거, 경호대의 심장? 어, 이거, 제가 알기론 엄청 사기인 경호대덱이 있다고 하는데, 자, 중국 랭커들이 간다는 경호대댁, 100개로 가면 어떻게 될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요들 받으면서 가주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블리츠 빼줘야겠네요. 아 근데 이거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덱 설명드리자면 육경호대에 고물상 얹고 징크스랑 빅토르를 캐리로 쓰는 덱입니다. 발리오 징크스 빅토르 이렇게 세개가5코짜리라 고밸류 덱이죠? 가는 동안 경호대 덕분에 조금 안정감 있게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마법딜러가 많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웃음> 안 아프게 지는 거 좋고요. 아 이거 비전 <웃음> 마법사가 음 비전 마법사가 많긴 한데 다들 갈건 아니겠죠? 이거 템은 그냥 딜템 위주로 챙겨 오시면 됩니다. 경호대라서 어차피 엄청 튼튼하기 때문에 어, 일단 백스 올려줍니다. 어, 지금 저희 딜러가 직스밖에 없는데 거학이라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어차피 거학은 나중에 무조건 쓰이니까 하사딘 엄청 튼튼하네요. 이거는 없었어도 무조건 졌겠네요. 블리츠 그냥 하나 팔고 이자 볼게요 아 이거 돈이 안나와서 사사딘 팔겠습니다 <웃음> 아 조합이 엄청 이상하네요 지금 너무 약하죠? 보물상 받아주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 하는게 아닌것 같죠 지금? 더 빨리 사경호대 만들어야겠네요 이거 보호막 효과가 증가하니까 우리 경호대 보호막 밀려볼까요? 아 레오나 좋아요 레오나 올리면서 사경호대 나중에 징크스나 빅토르 아니면 카이사도 괜찮을 것 같네요 로코 딜러들 생각해서 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거 응급처치 키트가 있어서 구원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백스 쉬드가 장난 없네요. 자 딜템 이거 징크스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쌍발좀 받으면서 암라인 구원 하나 템은 일단 루시안 줄게요. 흰피까지 만들어줄까요? 아, 이거 레오나 스킬 한번 더? 음, 아쉽네요. 아, 다들 엄청 세네요. 힘들어, 던지는 거거있으니까 지워줍니다. <웃음> 아, 이거 거학기라서 아이고, 그걸 먼저 때리네. 아, 피가 벌써 50. 아, 일단 레벨업. 이러면 방템 만들어야겠네요. 레오나한테 넣어줄게요. 조금 배치고 가는 게 안전하겠죠? 아, 여기까지. 뽑기 삼성 찍히겠네요 아... 갱플랭크? 저 돈이나 뜯어오게 올려줄게요아 갱플 이원아 지금 조금 힘들긴 합니다 레오나는 왜 이성이 안붙는거죠? 어... 침장 자꾸 뽑아오네요 아 어, 여기는 저 뚫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레오나 일상인데 진짜 안떨리죠왜 징크스 나오면 좋겠다 어? 어? 징크스 나왔습니다 어 이거 징크스 나왔는데 어... 다른 데서 먹으려나? 오? 어 이러면 저 징크스 먹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엎쳐주고 징크스 바로 올려줄게요 템은 바로 갈아주진 않고 일단 이번 턴 이기고 생각해봅시다 여기는 저격수의 제리 풀템 자 우리 징크스 폭팍발 들어가니까 세죠 50원 이자까지 좋아요 어. 징크스 해요. 앰플까지만 붙이고 가겠습니다. 다리우스. 어 이따 6경호 받을 거니까 어, 저 혹시 브라운 넘기진 않았겠죠? <웃음> 어, 상대방 퀸 있네요. 어 징크스는 살짝 뛰어둘게요. 빨리 구렙 가서 6경호대 맞춰야겠습니다. 레오나는. 알아서 붙길 바래야겠네요 <웃음> 아 템이 안나왔네요 이온충격기라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거 이겨줘야 하는데 아 브라운 나왔네요 일단 육경호 올려볼까요? 요들은 이제 빼주겠습니다 징크스한테 템 넣어주고 어, 여기는 마딜이라서 곤란할 것 같은데. 우리 징크스가? <웃음> 어, 이거 한 방에 터져버렸는데요? 너무 아픈데? 어, 그냥 칠게요. 일단 여기까지 징크스 2성 찍으면 순방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징크스 쪽으로 오네요. <웃음> 아, 레오나, 진짜, 잘안 죽긴 하네요, 진짜. 아, 수은? 징크스 수은 먹을까요? 아니면 서풍? 일단, 수은 먹겠습니다. 서풍,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아 징크스 나왔네요 아, 아 레오나템은 갈리오한테 옮겨주겠습니다 연우는 일단 글리치 고물상 받겠습니다 이시기 좋아요 세게 때었죠 브라운 붙여주고, 자 사격에는 우리 갱플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궁으로 에어폰 띄워줘야 하는데, 자 띄우고 잉크스가 찍어주고, 제발 잉크스 죽지 마. 아 이거 브랜드가 너무 센네요. 제발. 어우 살려줘 <웃음> 아 이거 필 빅토르 나왔네요 이거 빅토르랑 바꿔주겠습니다 음아 이거 갈리오 빅토르 뭘써 필요하죠 블루 만들어줄 겸 블리치 갈아줄게요 아 지면 뭐 그냥 어차피 저떡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알리갈리오 아 그럼 이거 스킬 이상한데 쓰겠는데? 부어주고, 저희 징크스 아직 살아있어? 이거 이긴 거 같네요. 좋아요. 한방 와, 여기는 왜 이렇게 세 보이죠? 블리치로 신느라? 와, 이거 블리치 반대쪽이었으면 브랜드 끌었네요. 아 아쉽네요 일단 징크스가 브랜드한테 안죽는게 중요한데 흥, 이번에 먼저 잡았는데 제리가 남아서 나은데 이거 제리 물리딜이라 쉽게 안죽죠 에이스 프리디 나이스 이거 침장 이거 침장 먹어주겠습니다 아 잘하면 1등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빅토르나 이아 레이스... 빅토르 이성 찍어줘야겠죠? 에이스 침장을 레오나 주고 징크스 아직 살아있죠? 아 징크스 <웃음> 아 얘는 진짜 밤끝이 중요한 것 같네요 자, 이거 이기면 1등입니다 근데 이거 이긴 것 같죠? 상대 딜러가 다 죽어서 좋아 1등 자 1등입니다 6경호대덱 제가 중간에 너무 못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완성되니까 1등 가능하긴 합니다. 어, 요들쌍발총으로 빌드업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에 제이스 대신 실코 써주는 거 정석 조합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육경호대 튼튼하긴 합니다. 어, 만족.